아웬 깡패가 왔어! 정장 입고 오랬잖아 정장! 아 다시 할 거예요! 다시 바꿀 거예요! 기다려 보세요! 만나 서버 왔나 확인해보는걸 그럼 할 자꾸 다 돼! 아이 깡패가 들어왔어! <웃음> <웃음>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! <웃음> 오늘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인데 정말 이럴 거야! 우리 는사 청립 기념일은 8월 1일인데요? 니가 그거 어떻게 알아? 태빈님이 그날 냈잖아 굉장히 애사심이 깊은 친구고 아무래도 그런 편이지요! 하하너 <웃음> 진짜 8월 1일이야? 진짜 8월 1일! 2020년 8월 1일!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, 우리 회사의 기틀이 될 계단입니다 머리돌 음. 아니었어요? 계단인데요? 저게 뭔지 알아요 낙타물통 쓰려고? 아니, 무덤 아니고! <웃음> 저희가 사실 상사 컨텐츠 같은 거를 좀몇번 해보긴 했어요. 근데 제대로 회사 일이 아니었잖아.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 진짜 사업을 시작한다. 일단 땅은 우리 거죠. 얼마나? 땅 우리 거 맞아? 이거 다땅아니다 우리 거야. 이땅다 우리 거야.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게요, 사장님.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생길 경우에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무실? 사무실 오... 지으시면 돼요. 이거 뭐예요, 이거? 색칸 아. 파면 아, 한 여덟 칸은 있어요, 그래도. 지하에 뭐 만들라 그랬는데 이렇게 밖에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. 아, 지하에 뭘 만들라 그랬는데. 내가 원하는 회사 만들래매. 뭐 반지하에서 근무할 거야? <웃음> 아니 이거 왜 올려 갑자기 원하는 회사 만들라며 <웃음> 내가 지금 딱 얘기할게 우리가 사무실 짓는 것도 사무실 짓는 건데 진짜 급한 거는 진짜 일할 거거든? 어 그러면 여기서 저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사실 저가 원하는 건 그래서 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짓지 음. 말죠 어? 나가겠다는데요 개빈님 <웃음> 나가 아? 대충 이 정도면 될까요 사장님? 야 이렇게 크게 짓겠다 고 꿈은 크게 회사는 더 크게 이것이 아, 제가 회사에 가진 마음입니다 <웃음> 난 여기에 한, 한 5층은 됐으면 좋겠는데 아, 아 5층? 그래. 왜 앞에 강남 부산대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뭐 여기 테헤란로에요 가로수길에 하자 가로 가로수길 같은 소리 하지 마야 <웃음> 근데 일단 사무실들 다 짓고 있어봐 나는 진짜 오늘은 저희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회의실 짓을 거예요 이리 커지엔 느낌이긴 한데. 여기 <웃음> 사장님. 여긴 누구 거야? 제 어, 거요, 투디야. 아 여기까지 투디 거야? 그러니까 사실 네. 이게 사장실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투디의 개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정상이야 원래. 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? 세상을 정상 비정상으로 그렇습니다. 나누는 건 굉장히 편협된 시선입니다. 그런 편견을 깨 부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진짜 실제 사무실을 구하려면 은 임대료가 장난이 아닐테니까 편견을 깨자고 한시엔이가 임대료는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내가 한번 가로수길에 그럼 구해볼게 제가 구해야 된다는 그 생각 또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아니지 사장이 내야 된다는 게 편견이지 직원이 임대료를 내는 회사 고정관념을 깨자 아 근데 이 정도만 지어 이 정도만 짓고 어,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지고. 아니야 예, 네, 다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자! 오늘의 회의 주제는 굿즈입니다. 굿즈. 아 이제 굿즈. 연말 맞이 그리고 신년 맞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굿즈를 낼 건데 굳이 뭐마피아크루 전체 대상의 굿즈가 아니어도 된다. 본인만의 굿즈여도 된다. 아, 아. 본인의 캐릭터만 이용한 굿즈여도 뭔가 상품성 있어 보이면 내가 내준다. 아, 여러분 진짜로 내는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 팔 거예요, 여러분. 진짜로 낼 거예요. 예. 네. 그게 뭐 어떤 상품이 됐든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거 진짜 잘 팔리겠는데. 싶으면 진짜로 낼겁니다 너무 고민하면 또 안나오는거 아시죠? 아이디어? 맞죠 약간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딱 쓰면서 여기다가 딱 이제 넣으면은 내가... 읽는겁니다 제 아이디어도 있긴 한데 또 우리 사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랄까요? 한편이는 이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획서 작성법은 아 영과장 <웃음> 이게 맞나 지금? 신입사원 관리가? 시에나 응? 뭐 썼어? 생각이 안나 같은거 시켜가지고 진짜 타이레놀 썼어 타이레놀 타이레놀에 우리 <웃음> 얼굴을 박는거야? 잠깐 둘 나와봐 회장님 왜 이러세요? 계단 뒤쪽으로 와봐 계단 뒤쪽으로 <웃음> 딱서 여기 둘이 사장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타이레놀을 쓴건 아니고요이 네. 친구가 저번부터 자꾸 제 아이디어 가로채려고 하길래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 그런거야? 아, 그러면은 네. 어시앤이만 잠깐 들어와봐 잠시만요 회장님. 감사합니다 어. 탕비실에서 시앤이가 회장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아니 자네 혹시 몇년전 주라기 공원의 전설을 기억하나? 당연히. 그 PTSD 네, 일자리 이러면 안 돼. 그만해 주세요. 요즘에 자음놀이가 유행하단다는데 <웃음> 이거 이거 잘 기억해나? <웃음> 잘, 아니, 저 어제 들어왔어요. 어, 잘 기억해. 먼저 어제 들어왔어요. 잘 기억해. 라 사원이 요즘에 좀어 아이디어가 좋다고 응? 아, 저 친구가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또 각종 굿즈에 또 이력이 좀 출중한 친구라고 들었는데 덕질을 많이 해본 경력이 있다고 혹시 자네 덕질 경력이 어떻게 되나? 몇 년이나 되나? 저 덕질 경력이 15년 됐네요 경력으로 나보다 긴것 같은데 그러면 <웃음> 다들 근데 어떻게 개인 굿즈로 했나 아니면은 크루 굿즈로 했나 어떻게 했나 이거 잘 모르겠네. 저는 아유, 크루 굿즈와 이런. 개인 굿즈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. 저는 개인만 썼습니다. <웃음> 근데 뭐그거 나도 개인만. 다들 <웃음> <웃음> 욕심만 그득그득하고만. 근데 진짜로 이거 나 정말 냉정하게 상품성 생각한다 진짜. 근데 저희 회사 이름이 뭡니까? 앞상사요. <웃음> 아니 음, 그래. 막상사가 아니고 마피아 할때 마의 피흡받침의 상사요 막상사 막상사 하니까 막 갔다 파는 거 같잖아 그냥. 저걸 그래서 못 팝니까? 그걸 지금 저 가지고 와. 아. 아,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자네 잠깐 따라오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십니까? <웃음> 맞아 지금? 아 예, 그 뭐, 웃겼잖아요. 아, 웃겼으면 됐지. 아다 됐나? 영과장 역시? 아스피드하게 네. 갔죠. 아 역시 영과장. 그럼 지금 바로 읽어봐도 되나 영과장 꺼 모범다. 아예 읽어봐도 됩니다. 자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루 배지 세트에 한 펜이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한 펜이 개인 배지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전체 세트 배지 세트를 이제 개편하는 거.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영과장 안녕하세요 사장님 맙상상 가장 연비입니다. 이번 구축 계획서를 내게 되어서 연락 드려. 그 차에서는 연비녀입니다 비녀의 연꽃과 나비로 꾸며 보았습니다 시안은 아래 첨부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야 누가 이거 너 스티키밤 양식 벗겨오래 미친 이거 뭐야 라미 라미 10쪽이나 썼어 이씨 <웃음> 1번 멤버별 캐릭터 소주잔, 어... 치약 짜게 뭐야? 치약 짜게 이거. 치약 짜게 어, 만들기. 치약 짜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지금 치약 짜게. 이건 뭐야? 아 닭구 스티커, 스티커 굿즈. 캔 배지는 뭐야 이건? 캔 재질로 돼 있는 배지가 있는. 아 있는데. 그거. 아 그것도 싸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사실. 마피아쿠로 화보. 야 우리 이렇게 하려면 관리해야 된다. 아 아크릴 스탠드 그리고 향수 무릎 담요. 음. 키보드 키캡. 근데 쟤는 무슨 이유를 다. 이건 뭐야? 무릎 담요? 추우니까. 키캡 예쁘겠다. <웃음> 2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? 투시룸 캐릭터 수익화 귀엽고 깜찍함 어디든 쓸수 있는 옷, 액세서리 인형 등등 좋은 캐릭터, 후드티, 니트, 인형 아 약간 투시룸의 캐릭터와 약간 뭔가 굿즈화 이거 내가 사실은 방송 중에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어, 요거 나는 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이건 뭐야? 비소리 제안서 문서번호 KV2020 기사의 <웃음> 무공한 발전을 <웃음>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. 야 이거 회사 생활 해본 애들이랑 안 해본 애들이랑 이게 차이가 양식에서 많이 나네 이거 뭐야 단풍잎 모양의 쿠션 단풍잎 부클립어부클립부클립난 괜찮은데 우리 중에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 읽어요 아, 영현이 읽어요 아 맞다 연비 읽고 너도 읽는다고? 나도 읽어 뻥나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요즘에 최근에 읽었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동영상으로 봐 읽지 말고 <웃음> <웃음> 굿즈. 갱각이란 무엇인가? 갱각이란 라인전을 하며 주로 우리 팀 정글에 도움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. 개요, 롤 잘하는 법. 티어에 따른 수준 차이. 3번 집에 가고 싶다. 한패 나와. <웃음> 좋아. 아니 왜 저라고 확신하세요? 다 냈거든, 너 빼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마피아 상사 구즈 사업 기획서 마케팅2팀대리시니냐 아아 <웃음> 지이해일 <20일. 웃음> 오케이 기획 목적 마피아 크루의 캐릭터 IP를 이용한 구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함 케빈의 병아리 캐릭터를 이용한 학교 앞 병아리 팜 야! <웃음> <웃음>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뒤에 설명까지 다 나와있어요 애들의 꿈과 연꽃 캐릭터를 이용한 연금조린사업 빗소리의 나뭇잎 캐릭터를 이용한 <웃음> 가을철 불로워 2D의 큰눈 캐릭터를 이용한 콘택트렌즈판편의 양아치 캐릭터를 이용한 못박힌 빨따 라미의 알파카 캐릭터를 이용한 소미불 시엔의 뱀 캐릭터를 이용한 뱀 모양 채찍 그 우리 회사에 소광로 하나 추가해 안돼 캐빈님저 음. 개인적으로 진짜 소신발언 솔직히 학교 와 병아리는 괜찮지 않았어요? <웃음> 아! 아니, 근데 일단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어때? 지금 2D 왠지 잘거 얘기할 것 같고, 연비 잘거 얘기할 것 같고, 라미 잘거 얘기할 것 같고, 빗소리 잘거 얘기할 것 같고. 어, 그러면은 시엔이랑한 편이 남고 다 나가봐. 잠깐, <웃음> 나는 내가 밀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잠깐, 둘에게 내가 투표를 맡긴다는 거 아니야. 지금 다들 이제 이제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.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아이디어는 좋아. 근데 이제 이 둘의 아이디어는 버려졌으니까, 바깥에 이제 저 시선들을 느끼면서. 이제 말로 해봐 어떤 게 좋은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냥 아무래도 이 투시룸 캐릭터가 뭔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조금 더 브랜드화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하.. 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응. 투사원 눈빛을 봤어요 응. 초점도 초채채하고 검은 자가 이렇게 작게 모여있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드디어 잠깐 들어와봐 하하하 <웃음> 왜그러세요그러셨습니까 얘가 너 동공이 풀려있다는데? 제가요? 오, 오, 오, 이상하잖아요. <웃음> 어 이상하잖아요 <웃음> 이상입니다 어? 어? 둘이 결판 좀 내고 와봐 저기. 아니 회사 아닌가요? 어 회사 컨텐츠라며. 우리 회사는 이게 앙금이 남아선 안 되기 때문에. 이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 근데 객관적으로 할 자신 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? 없어요. <웃음> 자기 거 빼고 얘기하기 <웃음> 하죠. 자기 것 빼고 아, 그래. 얘기하기. 야 그러면 자기 거 빼고 투표하기. 빗솔 1.5표에 2D 2.5표거든요? 아 그러면 일단 배지는 확정이고 그 다음이 투시룸이고 그 그다음이... 다음이 한팬이 뭐라고? 야? 잠깐만 한팬이가... <웃음> 한팬이가 기획서가 어딨지? 아까 한팬님한테 버리셨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았습니다 어? 사장님 아니 미친... 투표 집계하겠습니다 2D3 에, 연비 1, 라미 1 빗솔 1, CN1, 한펜 0 0 굳이 말씀하시는데 자투 뭐예요? 저는 케빈님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은 일단 여러분 게시판 있죠? 팬카페 게시판에 공모전 하나 열겠습니다 수시룸 디자인 공모전 푸드티든 맨투맨이든 우승자를 뽑아서 굿즈 무료 중정은 물론이고 이거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컨셉이랄지 이런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투시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맞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음, 맞습니다 아주 편하게, 음, 편하고 게편하 이게 원래 낙서로 비롯된 캐릭터여서 사실은 그렇게 맞습니다. 엄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몸체까지 살리셔도 되고 봉제인형 느낌입니다 팔다리는 색상은 5개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조금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색상이 너무 그라데이 오디션이 들어가 있다거나 너무 복잡해 버리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제작단자가 그런 거 감안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미지 넣는 모드 깔아가지고 우리 우주 이렇게 전시하자 회사 안에 오오어어 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자 일단 기다려봐 이거 투시룸 보조 캐릭터를 이용한 후드티 <웃음> 투맨 디자인 모션 마감일자 뭘로 잡을까 20일로 잡을게요 12월 20일 상금은 10만원 신세상품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굿즈 출시시 배송 세기 다섯 개 아래로 들어가면 좋음